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생년월시를 그 나라 기준으로 그대로 보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순간 내 몸에 담기는 에너지를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의 생년월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며 해마다 입춘절기를 기준으로 띠가 바뀌고 특정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기가 있으니 특정 시기에 맞추어 반영하면 됩니다. 굳이 사조학의 발생지인 중국의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려는 분들이 소수 계신데 이는 사조의 의미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상담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